자 오늘은 어, 오늘은 그 시리즈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로 지켜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몇 어, 편을 통해서 시리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어, 청년 이승만에 대해서 어,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독립 정신을 꿈꾸다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승만이 태어날 때그 정말 풍운 속에서 태어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어, 그 윤요호라는 그 일본 군함의 그 세척이 어, 4월2 1일날 부산항에 불법 입항해서 행악제를 어, 저지르고 다시 8월 20일 날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에서 나타나서 강화도 수병들이 상륙을 저지하자 폭격을 가하자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영종진을 폭격하고 이것이 이제 윤요호 사건의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부산 앞바다에서 정박 중이던 일본 해군 70여 명이 초량리에 난입해서 소류를 일으키고 일본이 조선 정부의 반응과 해안수비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 어, 1900, 1875년 9월 20일에 어, 그 조일 수호조규 교 수호 조규, 조 어, 수호 조규 개, 체결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배경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이, 이 이런 체결 되는데 어, 첫 번째가 치외법권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해안선을 청량하도록 강제조항이 되어 있으며 부산, 원산, 인천항공을 항구를 개항하고 그다음에 조일수호조규 조규로 인하여 일본은 무관세로 조선에 수출하며 일본의 식민주의적 의도가 담긴 첫 번째 근대적 그 불평등 조약이 체계적바로이 조일 조일수호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 이와 같은 한말에 구한말에 그 풍운 속에서 8월 3월 26일 항해도 평산군 마산면 능내동에 어 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그 평산역이 아마 그쪽 인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 이경선, 이 이경, 어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혜, 김씨 사이에 삼남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는데 어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이 이 그림은 이제 태종의 그 조선 왕조 후예인 전주 이씨 가문의 태종의 장남이며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의 다섯 번째 아들 장평정 이연의 15대 손인 손인 거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양녕대군은 뭐 아시겠지만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를 동생인 세종에게 넘겨 줄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왕자였고 그 후손들도 빛을 보지 못했고 왕족으로서의 대우는 장평정의 손자이자 이승만의 13대 조인 어 수주정 이윤인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왕 왕족의 대우는 보통 이제 왕족의 대우는 사대까지만 하고 그 이외는 왕족이 아닌 그러나 어 양반이지만 최고 어 위에 있는 감, 양반으로 이제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그 배재학당 입학 전에 이제 사진 이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경선 부친 이경선과 그다음에 이승만 우측의 이승만 그다음에 친구 이제 어, 그 김홍서가 이제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인의 손자 이승만의 11대조 이원약이 병자호란 때 무공을 세워 전풍군에 추, 추중되는데 그 후광을 입은 몇몇 자손들이 무관직에 등용되고 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승만 육대조 할아버지 이징하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간직이 현령을 진행 끝으로 어, 벼슬거리 벼슬길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경선은 보학을 공부하고 유학자였으나 간직을 갖지 못하였고 생활의 능력하지 못하고 어, 풍수지리에만 못도하여 이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그는 왕족인 자기의 가문의 운세가 어, 세력해진 것은 조상의 묘를 잘못 쓴데 있다고. 믿으면서 방랑벽까지 겹쳐 전국을 연행하면서 명당을 찾는데 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연구가들은 이경선이 풍류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모든 그 가정을 돌본 건 어머니 김혜김씨의 어머니가 아, 그 있는데 시골 훈장의 딸인 어머니는 독실한 불, 불교 신자로서 어린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갖춘 여성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 이승만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위에 두두 두 형이 있었는데 다어릴때다 어, 죽고 그래서 이제 5대 독자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5대 독자가 되어 버리면서 그 어머니가 5대 독자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 그래서 처음에 항해도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세살때 옮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아 어, 그 이승만의 호인 우남, 우남이 이제 그쪽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우수연 그니까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마루트라고 해서 그 남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아 이때 이 역에서 이제 자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아우가그 우남이나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우남으로 자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뭐 남산. 분수대 광장, 뭐 안중근 의사 유목, 뭐 그쪽 지구, 지역으로 아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출산했을 때그 당시 한국사와 세계사를 한번 보면, 어그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강화도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 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사는 그 미국 의회에서 흑인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제1차 민권법 이 통과되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근대화가 어, 실제되는 거죠. 700년에 걸친 무인정치가 끝나고 국왕 중심의 새 정권이 성립되면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1880년에 이승만이 어릴 때 천연두에 걸린 후 서양의술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이제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어,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다음에 1882년에 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재무포조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어, 구식군대와 신식군대 간의 그 별규군과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격분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모군란으로 발생한 일본군 측의 피해보상 문제 등을 다룬 아 어, 조선과 일본의 조약 그들을 이제 옆에 이제 그 조약 제임포 조약에 나오고요 세계사는 어, 영국의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통로를 확보했고 지중해와 중동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국 군사 동맹 그래서 1882년에 어, 1915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간에 체결된 방어 비밀 동맹망으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삼국 군사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 조선 시대의 천재 천재의 기준은 보통 보면 사서삼경을 어렸을 때부터 떼면 천재 소리를 는다고 합니다. 사서삼경 그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여기서 어, 떼다는 건 그걸 그걸을 다 완전히 외워서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들 위인전을 보면서 열사 이전에다뗐다는 인물들이 워낙 많아,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초등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 이 학생이 그 수능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모든 과목을 다 마스터하는 그런 께 보면 되는 거죠. 초등생이 수능을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고 그래서 5세대에는 천자문을 이미 다 떼고 그다음 7세대에 그 전직 판서인 그이건나가 세운 낙동서당 입학해서 천자문과 동몽선섭이라는 이런 책들을 떼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서상경을 떼고 담송시문을 읽고 과거 준비를 하면서 이승만의 시대에는 뭐 통감전료, 시전, 서전, 내여산국지 수호전, 서상기, 전등신화 등 소설을 읽으면서 어이이 학문의 지식을 넓혀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어, 이승만은 어, 이 사서상공을 통해서 각어 과거, 각어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승만은 그 1894년에 그토록 열심히 정말 왜냐하면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왕족의 그 피가 있는 사람이 벼슬길을 못 올라가고 어, 선조들의 인해서. 어 계속 그러면서 벼석길이 결국은 막히면서 자기 집안이 너무 쇠퇴해지고 가난해진 거 보면서 이제 독자 오대독자로서 이제 과거를 위해서 과거제에서 등극을 하겠다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가보개혁이 일어나면서 과거제가 완전히 폐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가보개혁은 이제 그전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음본위제 그다음에 조세 급납 통일 인신매매 금지 조언 금지 가부의 제거 허용 그다음에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 이런 것들을 어~ 보면서 이제 완전히 신분이 전체적인 이제뭐 쌍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 이제 과거제까지 폐지되면서 이승만이 이제 어~ 그렇게 어~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 이런 시험 자체가 사라지면서 정말 이제 하나만 바라보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그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허탈감에 빠져 있던 그런 이승만이 어, 갑자기 이제 그 절친이었던 그신흥우 신근우 형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우하게 되는데 어,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공자발, 맹자발, 중국어, 중국, 중국 한테서는 배울 시대가 지났다. 이제 저 발달된 서양 문명을 이제는 배우기 위해서 배작당에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작당은 조선의 유일한 서양식 교육기관이고, 감리 그 선거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곳인데, 어, 그래서 그러나 이승만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작당은 기독교 학교고, 또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의 종교라고 어 얘기하면서. 자신은 우리 조상들의 종교 아버지의 유교와 어머니의 불교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신웅우와 신군우 형제가 집요하게 이 이승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서양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배우러 익히자고 하면서 배제학당을 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구의 관건에 못 이겨서 배제학당에 입학게 되는데 어, 이 사건이 어, 이 자감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어, 크다는 사건이 계기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이승만, 이승만, 청년 이승만은 서양문의 눈을 뜨면서 미국을 만났고 훌날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새로운 어,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어, 구사평찬 위원의 유영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재학당은 일개 한학자와 관료로 인생을 끝마칠 뻔했던 유생 이승만을 서구지향적인 근대적 혁명가 개혁가로 변화시키는 용광로 영망로가 되었다. 그다음에 어, 미당 서정조 선생은 참으로 위대한 것은 우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그 배재학당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펜젤러가 1884년에 12월에 결혼하고 3개월 후인 1885년 2월 27일에 일본에 도착하고 같은 해 4월 2일에 부산에 도착해서 한국땅을 밟아서 제물포에 4월 5일에 당도하면서 어 그래서 이제 막그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여자의 입국을 허가를 못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일본 갔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 배작당을 어. 이 10월에 어, 설립하고 첫 공중예배를 정동제일교회 전신인에서 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 배작당을 이제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이승만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다.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영어 공부를 해보지만 몇 년을 하든 몇 해든 이게 쉽지 않은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여, 영어학원이 있긴 하겠습니까 영어 테이프 있어서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어 그런 것들을 보면 아뭐 영어학원도 없고 영어사전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완전히 손짓 발짓이 영어를 배우면서 책을 가지고 와서 이승만이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책을 책 그러면 선교사가 이것을 영어로 뭐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마스터하고 배작당에 또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정말 뛰어난 이 지식의 인재인 거죠. 근데데 어, 훗날 자서전에 이승만 이렇게 말, 말합니다. 아, 나는 영아나 배우로 배작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는 그때 당시에도 평등이 없었죠. 왕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면 이 위대한 한민족 안에 감춰진 저력이 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년 이승만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작당을 수석 졸업하고 어, 언론인이 되는데 1898년에 협성해보라는 것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신문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뭐그 서재필이 만든 그 독립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문들이 어떻게 보면 어 서재필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고 또그 이승만은 조선이 국적으로서 가진 최초의 신문이 바로 이 협성해보 협성 어, 협성회 해보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어이 내용들을 막 어, 하는 거죠. 그래 신문을 신문을 글 쓰는 사람, 치자는 사람을 기자라고 부르는데그 기자는 명칭도 이승만이 처음 사용하고 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어그 협성 협성해 해보에 실린 이승만의 명논설이 수많은 조선인들의 신금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 잘 팔려서 주간지가 일간지가 되고 어그 이거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이 이제 창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 신문도 없었고 일간지도 없었던 시절이 수천 년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신문을 만들고 매일신문을 받아보는 일간지 시대를 연 어, 위대한 언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일간신문은 무엇일까 독립신문이 아니고 매일신문이죠 그래서 매일신문을 창간한 사람은 어. 이승만입니다 서재필이 뭐 이게 참관하는데 많이 도움 도움을 줬지만 실제적으로 이승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서재필이 참관한그 그, 독립 신문은 주간지였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발행하기도 했으나 매일 발행한 신문은 제5대로 매일 신문 영어 명칭으로 데일리 뉴스페이퍼인데 1898년인 거죠. 그래서 어, 최필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최초의 미, 민간 일간지는 이승만이 발행한 매일신문이 최초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어 이러면서 언론으로 많이 이할 사람에서 주그 조선의 그 사람들이 계속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일,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무지한 국민을 하루빨리 가르치고 계몽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똑똑한 국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 정동배제학당에서 스세필을 만든 학생조직 협성회 지도자로 협성회보 주필이었던 이승만은 급변한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일간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협성회보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독립투쟁의 무기인 식로 어, 어, 식민주의의 러시아와 싸우면서 아간 파천 이래 이완용의 친러파 그다음에 정권은 러시아의 이건 요구에 속수무책을 노려하고 있었고 창간 한 달이 넘은 5월 16일에 매일 신문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정부에 대규모 입건을 요구한 비밀 외교 문서를 두, 두 개면에 걸쳐 폭로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스스로의 어, 이제 이승만의 이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한말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맹활약했던 단체가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만, 만민공동회라는 대중 집회를 개최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어, 이 파격적인 거죠. 만여 명이 군중이 모인다는 건어 조선 시대에 만 명이 모인다는 건 지금으로 한 사람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이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자후를 통하면서 애국과 애국가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청년 연설가 이승만이었던 거죠. 이때는 어, 친나파 러시아와 결탁한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고 친나파 뒤에서는 러시아가 조종하면서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기도 하고 이권을 침탈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합니다. 그래서 십여개의 각종 정치단체, 십여명의 정부 대신을 비롯하여 지식인, 그다음에 중인, 향리, 학생, 부인, 상인, 기생, 뭐 광대, 백정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만여명 인파가 몰려서 절정을 이루는 이 바로 만인민공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와 결탁한 정부가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에 그다 러시아가 조정하면서 이 이런 것들을 어이권에 참타라고 그래서 저항하는 친나파로 저항하는 자주적인 독립적인 연설을 이성만이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수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 않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 수구 수구파가 동원한 물력 물력이 바로 보보상입니다. 이 보보상이라 하면 물건을 들고 등에 지고 그다음에 운반한 사람 임진왜란. 외란이나 병자호란 때 식량과 무기를 운반했던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바로 보부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부상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협회가 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898년 11월 21일에 궁궐 앞에서 이승만이 정부를 계약해야 한다는 어, 신랄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어, 고종황제가 동원한 보부상이 이 시대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리고 짓밟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유혈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난장판에서 이승만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승만은 글도 잘 썼지만, 연습도 잘했지만 주먹질도 잘했다는 거죠. 아니 주먹질보다 발길질을더 잘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재주가 다양한 분인신데그 몰려드는 보부상들 얼마나 많은 그 틈에서 끼어들어서 주먹 따지면 벌리고 발로 차고 쓰러지고 뭐 한바탕 맹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유혈창국으로 김덕구라는 독립협회 회원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살가족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60여 명 예, 사상자를 낸유혈창국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다시 모였는데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이승만이 없는 겁니다.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어, 이승만이 사라졌으니까 뭐 다들... 어. 애국 청년 천재 이승만이 맞아 죽었나보다 하면서 동지들이 이제 애석해 하는데 어, 그날 신문에 이승만이 보부상패 한국협회 두목이었던 기룡순한테 맞아 죽었다 이승만이 맞아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게 실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동지들이 침울해 있던 순간에 갑자기 이승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제 놀래죠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 틀림없는 사람이다 확인 하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는데 그 이승만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 막강한 보부상 패거리의 주먹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방향을 바꿔 어, 도망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승만의 손목을 탁 잡으면서 이승만이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면 반대 방향으로 뛰라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보부상 패그레들이 왼쪽에서 달려오면 반대쪽, 오른쪽으로 도망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데 근데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공격자들이 오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건 누가 들어도 이상한 소리인 거죠. 근데 웬 이상한 사람이 희한한 소리를 하네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죠.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손목을 잡은 감촉도 느꼈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아무런 형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왠지 그 말을 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홀린 사람처럼 이승만은 방향을 바꾸면서 보부상들이 진격형으는 쪽으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근데그 당시에 몰려온 보부상들은 이승만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역적 이승만을 때려 죽이자 외치면서 보부상들을 행진하는데 그 사이에 이승만이 지나가니까 경당도에서온보부상들은 이승만을 보고 저놈이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우리 편인가 보다. 얼굴은 본 적이 없고 뭐 쟤는 다른 지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비켜주면서 지나가게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저놈이 이쪽으로 오니까 시위대는 아닌 것 같고 얼굴은 처음 보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길을 비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적 이승만을 때려주기자 하던 보부상들이 막상 이승만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사건을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딱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날려준 나를 살려준 보이지 않는 손그 손의 정체는 누굴까라고 얘기하면서 훗날 계속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승만은 젊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수도 없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어 이성만과 계약파들이 이제 가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주먹질, 발길질, 난투극까지 벌리면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선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이성만과 계약파들이 가격해지게 되는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비참해지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혁명을 하고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박용우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거사를 모의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바로 박용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 혁명 모의가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 모의가 사전에 발각됩니다. 그래서 이성만은 지명 수배를 당하게 되고 할수 없이 피신한 곳이 배지어당 미국 어, 미국 선교사들 세운 그곳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있는 거죠. 그렇지, 조용히 숨어있으면 괜찮을 텐데 어, 잠복하기 18일 만에 어, 미국 성도사가 의사였는데 시어머니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조선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왕진을 나가야 되는데 왕진을 나가려면 조선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발을 동동 굴고 있을 때 그때 딱한 사장을 보고 이승만이 내가 통역해주겠다면서 변장을 하고 지명 수자가 길거리에 났습니다. 그랬다가 그만 숙명한테 체포가 되는데 그 선교사가 돕다가 체포되었으니까 이 미국 사람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승만을 살려내려고 여러 가지 구명 활동을 합니다. 그 구명 활동이 깨나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금방 풀려날 수도 있었, 있었는데 근데 이승만은 또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이 내가 조선의 독립 정신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 감옥에서 나가도 독립정신으로 내 힘으로 나가야지 미국 사람 도움받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면서 어, 탈옥을 또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젊어서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수많은 군중들의 열광과 환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지나쳤죠 그래서 내가 감옥을 깨뜨리고 탈출하면 수많은 군중이 나를 따라와서 위대한 지도자로 추대할 것이다 뭐 이런 야망에 불타 있었죠. 그리고 타락을 기억하고 간수를 물리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배재학당에서 만난 아주 절친 절친한 동료 친구에게 육혈포 건초 두 자루를 어, 이승만이 배재학당에서 어, 감옥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그 권총이 인천항을 통해서 밀수가 되었는데 그 권총을 친구가 은맥이 구에다가 감옥에다 넣어주는데 어, 이승만에게 권총을 제공한 친구가 바로 그 배자학당의 절친 주시경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한국 한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건청을 밀반입하는 이런 희한한 제주도 있었다는모니다 그래서 이성만과 주시경 두이 뛰어난 인재가 배자학당의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서울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이성만은 정치하러 배자학당에 왔고 주시경은 한글 연구하러 배자학당에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총을 넘겨받는데 넘겨받고 이제 탈옥을 감행, 감행하는데 이 이제 그런,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그 성공했지만 결국은 어, 금방 잡혀버리고 어, 허무하게 탈옥이 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항자가 엄청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의 형제를 쫓아내는 당시로서는 하늘을 거스는 대역제인 역적 주제 감옥에서 탈옥하고. 관리한테 총을 쏘고 역적 이승만을 사형 사형 선고를 받고 2물세살 젊은 나이에 조선의 중재수만 가는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선 시대 감옥 시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재지연자를 가두는 수감 시설을 뜻하는 감옥이라는 용어는 사실 일본에서 들여온 단어인데 원래 조선에서는 감옥이라는 용어 대신 옥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지금 서울 구치소 격의 전옥서가 있었고, 의금부 포동청 내수사에서 별도의 옥을 두었는데, 그리고 지방의 경우 감녕 소재지 및각 군현에도 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전옥서는 일반죄수를 가두는 대표적인 수감시설이었고, 현재 종로구 설인동의 영풍문고 자리에,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가봉정 때전옥서가 감옥소로 그래서 그 1907년에는 감옥서가 다시 감옥으로 바뀌면서 이때부터 감옥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도소와 구치소는 어 어떻게 다르냐면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가두고 교정할 시즌에 반면 구치소는 재판 중에 있는 미 교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구한말에 그 감옥은 다시 일제 때 와서 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감옥이나. 형무소로 이렇게 조금씩 변경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감옥의 규모는 내부 시설 수용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알수 없지만 그이그당국대 어, 박사학위 논문의 이 내용들을 그 인제표에 그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조선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이거 그 하보가 하가가 윤년보가 그린 형정도첩에 실린 그림 중에 하나가 포동창에 수감된 제수에게 가족들이 사식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조선시대 감옥살에는 굶어 죽을 유, 자유가 있었는데 어, 무슨 일이냐면 백성들도 끼니 걱정하는 살판하고 살판에 재수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이 공급될 리가 만만하죠. 그래서 그나마 옥바라지를 해줄 사족들이 없는 한 재수 제수, 재수들은 꼼짝없이 배를 곪아야 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자유가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1878년에 당시 제 6대 천주교 조선교구장이었던 니델 신부가 들창문 하나 없는 움막 같은 감옥에서 군중에 지쳐 잠잘 때 썩은 볏짚 베개를 뜯어서 식곤했다는 일화를 어 이 보면 조선 시대가 감옥이 얼마나 그 힘겨웠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량의 그의 저서 목민승서에서 옥중오거라고 해요 당시 옥살이의 다섯 가지 괴로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형 에, 다섯 가지는 형틀의 고통, 그다음 에 토색질 당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 죽고 배고픈 고통, 오래 갇혀 있는 고통인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토색질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막 말 말씀하면 일명 지금 이제 그그 그 신고죠 시, 그 신입 그 재수가 들어오면 안에 있는 고참 신이, 그 고참들한테 이제 막 신고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식을 주든지 뭐빼 맞고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게 이제 토색질 당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었다라고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성감옥의 상황은 어. 우리가 이제 한 평에 보면 가로세로 센티로 따지면 뭐182 c 센치 정도 되는데 가로세로가 세로 182, 가로 182 이렇게 해서 3.3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이게 한 평의 기준인데 이한성 가목에는 0.23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85cm 정도 되는 걸 이제 이렇게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목에 그 거의 1 0 k g 짜리의 칼을 목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좁은 평수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빨이 흔들흔들 하는데 위장이 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수들한테 밥을 주는데 어그 밥을 지을 때부터 쌀반모래, 쌀반모래, 쌀반모래, 왕겨, 깻묵 이런 것을 섞어 갖고. 반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가면서 이빨 치아가 완전 히 손상되겠죠. 그래서 위장이 병이 나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85cm 정도의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좁은데 어 눕기는 그냥 다리도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감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웅크리기 아니라 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칼을 10kg 예무게에 칼을 쓰고 손은 수갑을 묶여 있고 다리는 족쇄로 채워져 있고 온 몸이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벼룩, 온갖 벌레들이 물어뜯다 아 물어뜯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그 시절 그 한성감옥을 경험했던 김영섭 재수의 회고를 보면. 이틀만 지나면 피를 빨리 운 자리 때문에 하얀튼 옷이 빨갛게 변한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에 거의 15명 가까운 제수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 선교사 에디는 한성 감옥이 내 제수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데 그들의 감옥이란 이루 형명할 형언할 수가 없다. 자백을 받아. 내가나 남을 연료시키기 위해 자주 구문을가고 제수들을 축사에 가둔 소떼처럼 이리저리 몰아붙인다. 제수들은 위생상태가 형편없고 해충이 울거리는 흙바닥 위에서 숨막히게 답답한 분위기를 참아가며 잠시도 방을 피우지 못한 채 생활한다. 정치범들은 흉악범, 무리한들과 어울려 있고 답답한 감방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빨리 칼을 쓰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겹쳐 앉지 않는 한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은 간수들과 동료 잡범들에 의해 잔인하게 취급받고 구역질나고 때론 부패한 음식이지만 약한 자의 몫을 강한 자가 뺏어 먹는 먹게 되는 거죠. 정치범들이 겪는 고문은 죽음의 고통이고 어떤 김씨는 고문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승만은 자신의 자서전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감옥에서 생활을 다음과 같이 해고하는데 7개월 동안 나는 10kg쯤 무게가 나는 나무로 만든 목걸이, 그 칼, 수판을 목에 달고 두 손은 수갑에 채우고 발은 형태에 끼워져 있고 그런 나에게 다른 제수도는 몰래 감옥으로 들여온 조간신문에 내가 사형되었다는 보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준 일이 몇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의 선치는 나의 죽은 몸을 매장하겠다고 찾아러 오시곤 하였다. 사형선고 받은 사양수가 나와 같은 형태에 얽매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사회에 이렇게 쓰레기 사람, 쓰레기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성 감옥에 보면 비하면 음, 평온한 거죠. 그래서 어. 밤에 이승만은 고무실로 끌려가고 이승만은 빨개 벗겨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달아 놓은 사람한테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뿌리고 들이붓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치를 빨갛게 달구고 몸을 지지며 달리사이 장대를 넣어 주리를 틀고 뼈를 스트리는 고문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어, 붓글씨를 잘 쓴다고 하니까 너 명필이라면서 그래서 손내미라 그러면서 망치로 막 치게 됩니다. 이때 손가락이 다 부러져서 숟가락지 젓가락지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손을 쓸수 없었으니까 밥을 핥아먹고 같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와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 감옥 가기 전에 자신의 실력을 해보고 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52년 6월 25일 전쟁이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게만 23세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게만 77세 무려 54년 반백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그 고문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몸이 어스러지도 고문당하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들한테 물어, 묻어뜯기다가 날짜가 되면 이성만 나와 목을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성 감옥의 실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의 온몸이 어스러진 채 한성 감옥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혁명을 꿈꾸던 동지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형장의 이슬로 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참수형당하는 장호혁 장군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인재이고 애국자인데 어, 이군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해보려고 애쓰다가 정치민이 되면서 그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형은 망나리가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인데 뭐 여기 사극에 보면 망나리가 막 덩치 좀 춤추면서 입에다 술을 머금고 막 칼에다 팍 뿌리면서 그 다음에 장면은 칼이 번쩍하면 화면에 피가 뿌려지면서 사람 머리통이 축구공처럼 이렇게 떼고 되고 불러가게 되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각이고 그 당시 조선에는 잘 드는 칼이 없었고 사람 목이 두꺼워서 사람 목에 단 칼에 잘라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욱 장군의 목을 치는데 한번 치니까 피가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목이 다 잘리지 않았고 목숨은 붙어 있,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장욱 장군이 비명을 지르면서 의학이 아니고 대한제국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칼을 맞으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칼을 치고 칼 맞은 자리를 벌린 다음에 그 지점을 노려 망나니가 또 이렇게 칩니다. 두번 치니까 칼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러나 있는 님을 당해서 어, 이 애국자가 외치게 됩니다. 대한제국 만세, 마, 대한제국 만세 세 번을 외치고 어, 이렇게 애국자가 뛰어난 인재가 목이 잘려 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이것을 이, 읽으면서 이것을 보고 어, 정말 얼마나 그런 어, 충절이 있어야만이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도 어, 목이 거의 반이 잘려 나가 있는 음?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제국 만세를 외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웃음>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 소름끼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율하면서 고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유,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애국자의 목을 저렇게 한부로 치는 나라, 내 조국 대한제국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라고 이제 고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의 친구도 앞서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망나니가 목을 치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 유언 같은 웬마디의 비명을 치릅니다. 이승만의 이름을 외치는데 그 이승만의 이름을 외치다가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은 무슨 뜻이었을까. 나는 이렇게 먼저 가지만 제발 이승만 너는 살아서 이 땅에 백성들이 주인되는 5천년 지팔볐던 우리 민족이 한번 길을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좋은 나라를 나는한번 세워다오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뒷일을 맡기고 가는데 이렇게 칼 차고 앉아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어찌 될까? 내몸명은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승만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온몸이 묶인 채 낮에는 벌레들에게 묻어뜯기고 밤에는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몸이 묶인 상태에서 마음의 위안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승만이 잡은 게 바로 성경을 구해다가 있습니다 감옥이 너무 좁, 좁으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손발은 뒤로 묶여 있죠 칼은 차고 있죠 성경을 보려면 옆으로 옆구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엉덩이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한그빈 구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칸 열판지를 씌우니까 목을 길게 빼, 빼서 옆으로 숙여 째려보며 겨우 성경 글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가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의 메시지가 이승만을 사로잡기, 사로잡습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게 됩니다. 이성만이전에 조선에서 양반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일본에서 개종한 이수정, 중국에서 개종한 윤치호 이런 분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외국 나가서 외국 문문을 접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유교가 강력했던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 주제학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교였던 양민학 책을 가지고 있어서도 사문 안적, 이단으로 몰렸던 무선 사회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이 주작이 맹위를 떨, 떨쳤던 조선 안에 양반 가운데 최초로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순간을 청년 이승만의 자승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 감방에서 오하나님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의 입에서 튀어져 나온 기도문입니다 오하나님첫 마디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빼내주세요가 아닙니다. 영어로 Oh God, save my country and my soul. 우리의 조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성만의 이 기도문은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 그저 내한몸 편해지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종교의 본질일까요? 이성만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기도를 Save my country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참된 종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후손들에게 이날의 군국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들려줍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에 되고 얼마 지내자 않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승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맹렬하게 구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생명이 가장 위태로울 때 순간인 바로 이 아간 파천.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조선의 국물을 시한 그자들이 황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황제가 조선 8대에 숨을 데가 없었어 아간 파천합니다. 러시아 공간에 공사관에 숨습니다. <웃음> 약한 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의 비극적인 한 대목입니다. 그 아가 파천 당시에 고종황제의 생명을 보호해준 은인들이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은 황후고 황제고 죽일 수 있지만 감히 미국 사람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미국 선교사를 죽였다간 강대국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점을 활용해서 고종황제가 주무실 때 선교사님들이 조를 짜서 불침범을 섭니다. 고종황계에올리는 수라상 음식의 독을 유물을 선교사님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음식을 올리고 이 생명의 린인들이 모여와서 몰려와서 이승만을 석방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조정의 여러 애국자들이 그 이승만이 조선 최고의 천재이고 뛰어난 인물이니까 나라의 장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함 간청합니다 고종황제가 괴심에서 죽이려다가 쌍방에서 구명을 벌리니까 결국 6개월 만에 사양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또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 저인제를 평생 감옥에 썩이게 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또한번감형을 하게 됩니다. 결국 5년 7개월 만에 죽으러 들어갔다가 던들어갔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그 안성 감옥에 있었던 5년 7개월 이상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바로 이분들의헌분이 그 바로 있이니다은이부이부분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가이 부분은 이부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교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게 되게 되는 게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부려져서인 어 바로 독립정신이 책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뭐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는 세계에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고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어 독립 정신 실천 6대 강령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상 과목의 이승만의 그 이승만 세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 독서와 지필을 통해서 니더가 될 준비를 했고 둘째 기독교 선교와 기독교 입국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셋째 감옥에서 복당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이제 독서와 집필을 통해서 리더가 될 준비를 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만든 한성 감옥 도서관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하여 건국을 하고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이 축척이 되는 것이 바로 어, 이 한성 감옥. 여, 감옥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의 책이 얼마나 많았냐면 조선의 어떤 도서, 도서관보다도 책이 많았고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그러면 이제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고 상업이다.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나라 구제는 교육으로 조선시대는 남자만 교육받았는데 전국민을 교육해야 한다. 뭐 양만 상놈 할것 없이 전국민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법률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남아를 경고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특징이 따뜻한 날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경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문을 권장문을 어, 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 이 독서와 지필로 훈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성과목에서 맨날 두둑에 맞고 고생많이 했는데 근데 사양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면서 그 징역 10년으로 되면서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승만의 인격에 감화받은 감옥 관리들이 이승만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고 하루에 10시간에 15시간을 이승만의 책을 읽고 글을 쓰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바, 감옥 밖에 있는 서, 서양 선교사들이 온갖 좋은 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서양 선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을 복음화하려면 이승만을 복음화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 가기 전에도 그게 서양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워낙 뛰어난 인재였다가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애국자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자기 국민들을 다 기독교화 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성제사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방면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국사편차위원장이 지낸 용익 박사가 논문을 보면 그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만들어진 감, 산성 감옥 도서관이 그 당시 조선 팔도의그 어느 곳의 도서관보다 심지어 왕실 도서관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감옥의 이승만을 위해서 제일 좋은 도서관을 아예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에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하게 되는 니다 그래서 훗날 대한민국 근거를 이루고 번영에 초속을 놓은 그 이승만의 실력이 놀랍게도 축적되었던 그것이 바로 이동시의 감옥의 에 글입니다 글을 써가지고 옛날 그 종이 하선지에 글을 쓴 다음에 종이를 돌돌 말아서 어 그럼 이게 이제 새끼줄처럼 꼬하게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끼줄 접으면 그 손바닥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감옥에서 원고를 써서 그것을 새끼처럼 말아서 접어서 손바닥 안에 넣은 다음에 신문사 관계자가 면회오면 비밀리에 손에 든 새끼줄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문사 관계자 그 새끼줄을 가져다가 도로 펴서 이제 그럼 글자를 읽게 되면서 이제 신문에 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글을 글 쓰고 신문에 투고하는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이런 그 첩보 같은 영화 같은 작전을 통해서 감옥에서 쓴 이승만 논설이 감옥 밖에 신문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다. 우리나라 5천년 농사 지었던 나라인데.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가 온천하의 근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상업하는 나라 이승만이 말한 상업은 요즘 말로 하면 무역이 되는 거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수출해서 무역해서 먹고 사는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역국가를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걸 자세히 써, 쓰게 됩니다. 무역을 하려면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무역을 위해서 물건을 실으려면 넓은 도로, 고속도로를 뚫어야 하며 배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는 것. 우리 한국 근대화가 그 과정을 통해 진행 바로 되었죠. 경북고속도로를 뚫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을 주장했고 우리 한국이 걸었던 길이고 감옥에서 쓴 청년 이승만의 글 속에 그대로 당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 구제는 교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 남자만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 여자 뭐 쌍놈 할것 없이 전 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법률도 바뀌어야 된다. 근대적 개혁을 주장한 글입니다. 그래서 또한 러시아의 남아들 경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한성감옥 시설에 독서와 지필을 통해서 리더가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영안사전보다 40년 앞서 옥중 지필한 영안사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제 기독교 성교와 기독교 입국론을 준비하게 되는데 옥중에서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를 밝힌 옥중전도라는 글이 실린 신학월보라고 1901년에 이승만의 침필이 여기에 보면 어 가운데에 침필이 이렇게 보여있습니다. 아그 1902년 아 가을에 이제 그 코레라가 조선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박 조선 팔도에 2만 삼천 명이 죽어가게 되고 그때는 뭐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 한번 돌면 떼중우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 밖에도 약이 없는데 뭐이 역적 놈들한테 죽어 주어가는데 역적 놈들한들의 재수들을 뭐 하는 한성감옥 환자들을 돌보 사람은 더군다나 더 없었겠죠. 감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콜레라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1902년 9월 12일 특종 기자 출신 이승만이 기자다운 정신을 발휘해서 감옥에서 기사를 하나 쓰는데 아홉 줄인데 원본 기록을 보면 잉크의 밀도가 다릅니다. 펜에다가 잉크를 딱 집어갖고 한 번에 아홉 줄을 쫙 쓰면 잉크의 묻고 흘린 정도가 진앙 정도가 일정하게 되는데 근데 한줄한 한 줄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줄을 쓰고 한참 있다가 또 잉크를 찍어갖고 그또한 줄을 쓰고 아홉 줄을 아홉 번에 걸쳐서 어,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짤막한 기록인데 재수 한 명에 하표 한명표 위조범이 이것을 한 줄을 쓰고 그다음 여자 재수 한명뭐 이렇게 둘 살짜리 딸을 남기고 갔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이제 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나가는데 하루 아침에 모두 어 신형 그 콜레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만에 갇혀 있던 감방 안에도 콜레라로 죽어가던 재수들의 모습. 한명 죽을 때마다 사망자 기록을 남기 남기 남기고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승만이 이제 어, 적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콜레라 죽어갔던 제수들을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기록하고 그래서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의 그 특징에 보면 근육 경련, 고열, 구토, 설사,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 콜레라가 들어오지 않아도 아까 보셨지만 한성감옥은 정말 그 생지옥이었잖아요. 끔찍한 환경이었는데 아까 말했드렸던 재소 한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평, 23평. 가로세로 85cm 그 좁은 감방에 죄수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죄수가 딱 살을 대고 있는데 근육 경련을 해서 부드부들 떨고 고열 환자의 열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구토, 구토 옆에서 바로 옆에서 구토하고 뭐 상상해도 좀 끔찍하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거 엉덩이가 바닥이 축축해집니다. 그러면서 간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재수가 병 걸려 노려져 있으면 간수가 와서 노려진 재수의 발바닥을 발로 찹니다. 그럼 재수가 살아 있으면 뭐 깨어나고 아니면 저는 깨어나면 뭐, 뭐 소리지르거나 하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죠 뭐 살아있다고 해서 약을 줄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병원에 보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강옥밖에 병원이 없는데 누가 제수를 챙기겠습니까 발로 차서 으악, 그러면 그냥 가고 발로 찼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그 시체를 끌어다가 태워버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간수들이 순찰을 도는데 간수가 1시에 순찰을 돌았는데 한순찰 돌다가 조금 있다가 2시에 내 옆에 있는 제수가 죽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간수가 다시 올 때까지 23시간 동안 그 죽은 시체와 썩어 있,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들에게 또 나오는 분비물들이 쏟아서 나오고 구토에 설사에 고열에그 시체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악취와 끔찍함이 그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아까 제가 그 쓰레기 집 사람들을 보여 주셨죠. 그거는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승만이 갇혀 있던 그 감방에서 제일 많은 날 하루 17명이 다 합쳐서 대략 60년 명이 죽습니다. 이승만이 갇혀 있던 그 감방에 그 가운데 감옥 전체에서 감방 전체에서 그 이승만 혼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됩니다. 지옥같은 한 철의 기록을 그이듬에 1903년 5월에 이승만이 글로 기록을 합니다. 신학 월보라는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작년 가을에 계질로 코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월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리고 60여 명이 4월 만에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심할 땐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으니까 호흡이 그냥 상통되겠죠 그 수속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그 끔찍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이 기회를 당하여 그막 재수가 죽어 나갈 때그 기회에 무슨 일을 어, 했을까요? 복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이 구토하고 설사하는 제수들을 다 받아줍니다. 등 두드려주고 위로하면서 기독교 전도를 합니다. 성경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주어가는 한자들 틈에 섞여서 때려놓은 시체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돌봐주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더니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을 솟구쳤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이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의 감옥에서 쓴 수백 편의 글 가운데 백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면, 뛰어난 글입니다. 이승만이 그주우가는 제주들을 열심히 돌봐주는 모습을 보고 감옥의 간수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제수를 전도를 받아 간수들이 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40여 명의 정도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어떤, 얼마나 큰 일이냐면 그 당시 조선의 이 신기록이 되는 거죠 조선 땅에 와있던 언어선교사도 이승만만큼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기록은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이승만이 개종한 40여 명이 훗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개화의 선구자가 되고 대, 대한민국의 초속을 놓는 주역들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첫째는 리더로 준비했고 둘째는 기독교 선교로 어, 입국 기독교 입국론을 어,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옥에서 복당 동지들 동지들을 만납니다. 아, 이승만은 감, 이 한성 감옥을 복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승만에게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 지인들이 한성 감옥 동제들이었습니다 이중진, 박용만, 이상재, 양희종 이원근, 유성준, 이동영, 정숙만, 이종일, 이준, 한국선, 김정식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한성 감옥 안에서 같은 동제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이중진이라는 사람은 이, 어, 이승만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미국 유학 갈때이 어, 이 사람이 여비를 대줍니다. 미국의 독립을 거지를, 어, 미국에서 독립을 하다가 본거지를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 본거지를 하와이로 옮길 때 어, 여기 박용만이라는 친구가 함께하게 되고 삼위운동 이 일어났을 때 이상재 선생께서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하면서. 그 이상재 이상재 선생의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 여러 임시 정부가 통합되고 상해 임시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게 되죠. 이렇게 미국 갈때또 미국에서 하와이로 옮길때 상해 임시 정부 대통령을 취임할 때도움이 되었던 분들 이종진, 박영만, 이상재 이세 분의 공동점은 바로 이 한성감옥 출신들이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한성감옥에서 같이 동공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성감옥 출신의 훗날 군국 대통령의 이승만이 배자학당을 이끌었던 신홍우 한국의 톨터에 불렸던 교육자 월남이상재 조선의 존경을 받았던 별명이 조선의 거인이었던 분이었죠. 조선 유교의 선비 최고의 최고 명이었던대학 이원 이원금 대감 나중에 물산장려운동을 벌어, 벌어지, 벌어지고 독립운동으로 물산장려의 이사장을 지냈던 유성준 선생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하신 서고이동렬 선생 제국신문사장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종일 선생 그 유명한 해글 밀사사건의 이준열 열사 우리 문학계한해을 그, 그으신 분인데 신소설 금수해록의 저자 안국 선 안국선 선생, 협상의 간부 배제악당, 언론활동에 이승만과 함께 참여했던 양희종 선생, 시베리아 만주에서 무장동지운동을 벌였던 정승만 선생, 미국과 하와이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박영만 선생, 경무국 출신으로 동경 YMC에 창설해, 창설한 김정식 선생, 뭐 이런 분들이 40여 명이 이런 길어선 같은 사람들이 이 인재들이 감옥에서 만나서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일어버린 날를 대처 짬에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과 이승만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만났던 4 0 명이 함성 감옥을 복당 축복의 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함성 감옥 출신들 나중에 다시 만나 어, 사진을 찍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사진들이 찍혀 있죠. 이들이 다 나중에 독립운동에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어, 동지들이었죠. 뭐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 기도의 집, 예배당, 신학당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복당 복당 동지 제회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이승만이 자필로 복당 동지의 기념이라고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을 다시 만난 기념 사진이 떠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승만의 글을 소개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정신의 마지막 문단 중에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이 없어지면 나 혼자 남아서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라도 나 혼자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세합시다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6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영원히 감사할 일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성감옥의 그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감옥생활의 집대생활 감옥대학의 졸업논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역사의 핵, 핵을 긋는 명저 독립정신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분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나라가 시시, 시시하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어, 있었습니다. 2천만에다 죽고, 살라지고, 변절해도 나 혼자만 남아도 끝까지 태극기 들고 받들어 들고 머리 들고 태극기를 날리겠다는 그 이상만의 강인한 이상한 박사의 강인한 파이터의 스피릿, 강력한 애국심과 투쟁정신의 위대한 우리 조국의 탄생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봉건제와 싸우고 그 잔인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와 싸우고 악마적인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혼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건국 대통령의 용기와 투쟁심과 애국심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하고 계승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거짓과 선동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승만 박사님의 그 나혼자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들고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 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합니다